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웃음> 안녕하세요. 배우 정우탕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영어로도 한 번. <웃음> 영어로? 응. Hi, guys. So this is a Korean speech class. If you ever want to work on your Korean pronunciation or learn how to do narration s or anything like that, you should come to her. She'll fix you up. She's the best. 와. <웃음> <웃음> 외국에서 살다 오신 배경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음, 맞습니다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저는 캐나다에 10살 때 가서 28살 때까지 살았는데 이제 거의 18년 동안 살다가 음.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갈때 영어 실력은 어땠어요? 거의 몇만이못 했어요 저 거의 뭐 화장실 가도 돼요 막 이런 말도 잘못 했던 거 같아요 아... 네, 근데 어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막 바디랭귀지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애들이 착하니까 놀아주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웃음> 네, 영어도 늘고 음... TV도 보고 막 이러면서 네. 어떤 부분이 조금 잘안 된다고 느끼셨어요? 한국말로 할 때요? 응 음, 한국말로 할때 한국에서 그 학교를 다니지 않아, 않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는 티가 안 나는데 음... 뭐를 좀 어려운 말들이 읽거나 좀 약간 격식 차리면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음... 문장들이나 그런 말들이 조금 어색하다? 그냥 일상어에는 문제가 없는데 음, 음, 음. 약간 뭐 변호사 역할이라든가 의사 역할이라든가 네, 맞아요. 약간 전문직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은 조금 불편했던 거죠? 네 맞, 음.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웃음> 제가 지난 시간까지 수업한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어, 오늘 수업을 조금 <웃음> 진행해 보려고 해요 자 제가 준비한 문장을 한번 네. 어, 읽어 볼게요 1번 옛날 기관차 시절에는 역을 기장이 그냥 통과하는 일들도 있었다. 오, 좋아요. 2번. 쉽게 생각하면 관과하고 지나치는 것들이 있다. 음, 3번. 2번. 인사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승진할 수 있다. 오, 제가 예상했던 거를 지금 다 지나가고 있어요. 어, <웃음> 4번. 정부기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오, 5번. 이런, 내 정신 좀 봐. 내가 깜빡하고 차에 짐을 두고 왔지 뭐야 오늘은 또 새로운 것들이 막 나타나네요 음. 6번 한옥을 유리기화로 만들어 지붕이 반짝반짝 빛났다 7번 신규 계좌로 개설했다 어, 8번 코로나가 잠시 주춤하는 동안 여행사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9번 밥을 먹다에 먹다 노래를 부르다에 부르다 따위가 타동사이다 음. 이 문장의 특징 혹시 아시겠어요? 관이라는 뭐 모르겠어요. <웃음> 뭐지? 어. 지난 주에 코칭을 하면서 뭐가 네. 있었냐면 기관 이거 할때 아, 어떻게 맞아, 발음했었죠? 귀관 막 이렇게. 네, 귀관. 네. 왜 그런 발음이 나온다고 했었는지 생각나세요? 아 미리 관을 미리 준비 기, 미리 생각하고 긴장해서. 맞아요. 혀가 이렇게. 어, 입 긴장... 모양이 먼저 어.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나도 모르게 귀관 한다 음, 그랬었는데 네. 지금 다 기관하셨고. 어. <웃음> 배웠기 아. 때문에 신경을 조금, 조금 그나마 썼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네. 어, 오늘도 그러시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어, 넣어놓은 그런 기관이라든가, 음. 간과, 이런 것도 관과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음. 간과로 그냥 잘 가셨고, 그 다음에 갭 말고도 인사국과라든가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네. 문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다 너무 잘 넘어가셔서, 오, <웃음>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 근데 하나 나오긴 했어요. 잠시 주춤하는 동안, 잠시 주춤하는 동안, 어, 여기 약간 발음이 주춤으로 나왔어요. 아 맞아, 주 주춤 네. 주춤 하는 동안 막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또 다행인 게 제가 약간 이런 특징을 또 보이실 것 같아서 네. 지의 으시 들어간 문장들만 또 한번 모아봤거든요. 아, 요 밑에 네. 지금 보면은 주춤 아니고 주춤, 주춤, 그쵸. 그거 기억하시고 네.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치적인 의견이 강하게 들어가 있었다 그렇죠 2번 건물의 전체적인 모습이 진취적으로 느껴졌다 한번더 <웃음> <웃음> 건물의 전체적인 모습이 진취적으로 느껴졌다 음, 이건 조금 있다 다시 가볼게요 네. <웃음> 3번 건물 자체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번에서 마음이 약간 <웃음> 불안해지셔서 아까 2번에서는 건물 하셨는데 3번 오니까 건물 안하고 약간 건물 하셨어요 아, 응, 다시 3번 건물 자체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4번 신규 저축상품이 새로 나왔는데요 점차 가입자가 늘고 있어요 어, 네. 5번 잔치집에 가서는 음식이 자취를 감춰버리면 당황스럽지 <웃음> 6번 접촉사고 저... 접촉사고 처... <웃음> 접촉 사... 접촉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네. <웃음> <웃음> 이렇게 내가 약간 오독이 날 때는요. 오. 음도를 생각해 주면 좋아요. 접촉사고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접촉사고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그리고 음... 내가 뭔가 안될것 같다는 느낌이 여기 지금 지으치 시옷이 뭉쳐져 있다 보니까 네. 이미 시작 전부터 긴장을 하기 시작하면 발음이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긴장하면 안 되고 약간 이완된 상태에서 접촉사고 이렇게 가줘야 돼요. 음... <웃음> 릴렉스하고 네. 접촉사고 처리 절제 네. 맞아요 음. 음, 그러면 잘 나옵니다 자 보면은 이제 단어의 특징들이 조금 나오죠 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네. 지으츠 시옷 발음 네. 음 근데 시옷 발음은 조금 그래도 괜찮으신데 지으츠 같이 나오면 약간 다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시는 경향이 생겨요 주주 음. 그러니까 네. 한국말에는 저자조주 네. 처차초추가 없는데 네. 어 영어에는 약간 Z 발음이 있잖아요 Just 뭐 이런 근데 한국말은 주스 이렇게 쓰여 있어도 네. 주스 네. 네. 발음이 전부 다 단모음으로 발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 이런 거 보면은 나도 모르게 네. 주차장 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빼는 연습을 하셔야 음. 되고 제가 그걸 위해서 지읒치 발음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연습 팁이 있어요? 지읒치은경구의음이라고 해서 이 딱딱한 부분에서 소리가 난다고 이제 표현을 해놓거든요. 네. 근데 이 가운데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떨어지는 경우에 보통 약간 음 소리가 좀 많이 나와요. 음. 그래서 여기서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면 좀요 소리가 빠질까요? 빨리. 그쵸. <웃음> 빨리, 떨어지면, <웃음> 빨리 떨어져야 돼요. 빨리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모음이 바로 와서 자음 다음에 바로 모음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자. 음. 근데 이게 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자. 네, 어. 그러면 이게 많이 마찰을 오래 하고 모음이 뒤에 짧게 와서 붙으면, 음, 음 이중 모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바로, 이게 예, 짧게 한 다음에 바로 붙여주세요. 자. 자. 예. 네. 그 다음에 벌릴 때도 더 그냥 편안하게. 자. 자. 그렇죠. 스타카토처럼 그렇게 연습을 음해 주시고 어 지제지저자주조로 한번 가볼까요? 지지제제즈즈저저자자주주주한번더주주 지, 지, 지, 지, 아, 그렇죠. 조조 조. 보통 우발음에서 조금 나와요 음음 주만 다섯 번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 그렇죠. 좀 너무 잘 하셨어요. 음자 치치치처차로 가볼게요. 가볼게. 시작. 지. 그쵸. 제. 좋아요. 츠. 처. 응. 차. 추. 응. 응. 초. 처부터. 처. 느려요, 지금. 처. 어. 아니고, 처. 처. 그쵸. 어, 어만 볼게요 어. 어. 그쵸. 그 느낌으로. 처. 처. 그쵸. 그 다음에 차. 차. 응. 다시. 아 해볼게요. 아. 아. 그쵸. 차. 자, 그렇죠. 아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음... 음. 그 다음에 추, 추. 음, 다시 얘가 음... 이렇게 나오면서 추가 아니라 보세요, 추, 추, 그렇죠. 훨씬 빨라요. 그러면 아... 내가 추 이러면은 추 소리가 들어가죠. 아, 음... 네, 근데 그냥 여기서 그냥 힘을 살짝 주면서 그냥 바로 추, 추, 추, 예, 그렇죠. 그 정도는 어, 나와줘야 츄. 돼요. 예, 네. 그 다음에 추, 예. 네. 같은 방식인데 음. 우는 밑에 힘을 주는 거고 오는 위에 초초 음. 초. 그쵸 그리고 턱도 너무 많이 안 벌려도 돼요 초초 초. 그쵸 그 정도 초초 초. 좋아요 음. 단어만 다시 한번 아까 안 됐던 거진취적진취적 그쵸 자 이제 빠르게 갈 거예요 음. 진취적진취적 그쵸 맞아요 아주 잘해 주셨어요 <웃음> 어. 자 주춤하는 동안도 다시 들어 볼까요 주춤하는 동안 아 나왔어요 다시 한번 주춤하는 동안. 주춤하는 동안. 그쵸. 우리가 주춤할 때 어때요? 주춤. 주,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음도 네. 약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 주춤하는 동안. 주춤하는 동안. 네, 맞아요. 어. 잘해주셨어요. 자, <웃음>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 차 발음할 때도 취하됐거든요. 네. 차, 차에. 차에. 자, 깜빡하고 차에 짐을 두고 왔지 뭐야? 깜빡하고 차에 짐을 두고 왔지 그쵸. 뭐야? 그쵸. 음. 음. 그래서, 지읒, 치읒, 이중 모음 만들지 않는 것. 음. 음, 그것마다 기억을 해 주시면, 어, 그런 영어 발음이라고 음. 하는 그런 특징들이 좀안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음. 유튜브 출연 무료 코칭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 뭐 해볼까요? 어, 저는 그거 없어요. 다른 건가요? 어, 안들렸네요 우리 예전에 했던 거 해볼까요? 새로운 거 해볼까요? 새로운 거 해보죠. 어, 연습. 약간, 이거는, 이거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 좋아요. 그러면은, 어, 이거 해볼게요. 2번. 2번? 네.